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그 인포의 제이드입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 블로그 인포가 얼마 전에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영상보다 더 빠르게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노력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음, 자유롭게 대화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제가 매일매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좋아요도 누르고 리트윗도 하니까 블로그 인포, 트위터도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 커맨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방송 카테고리에 블로그 인포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일단 이오스, 아이콘, 스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세 가지 코인이 업비트에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업비트에 어, 고객센터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눌러보시면 업비트가 5억을 쏜다는 이벤트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오스랑 아이콘이랑 스톰을 상장을 앞두고 이벤트를 하는데 첫 번째 이벤트는 는뭐 입금만 하면 이 입금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상장 전에도 입금이 가능한 거고 5억은 소지할 때까지 이제 선착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업비트 입출금에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스톰이랑 아이콘이랑 이오스 입출금 주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생성을 해서 아마 입금을 하면 5%의 비트코인을 준다고 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세 가지 코인은 일주일간 수수료가 또 무료라고 하니까요 더 한 상황은 영상 아래에 내용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레퍼런스스 밑에 링크를 남겨둬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다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락장을 완전히 뭐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3월 31일에 비트코인 선물 만기일까지는 아마 힘없이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더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을 해보는 거고요. 이 한국 시간으로 CME 만기일이 3월 31일 오전 1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또 링크 들어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음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에 이어서 이제 영국에서 리플 선물을 출시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기사에서는 영국 금융사인 Crypto Facilities가 최근에 리플이랑 제휴를 맺고 리플 선물 상품을 내놨다라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코인데스크 기사에 따르면은 리플 선물이 출시된 지는 이미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웹, 웹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봐도 2016년 10월에 이 공지글이 있었어요. 리플 선물이 출시될 거라는. 그래서 아래에도 보시면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 보면 2016년 10월부터 리플 선물 거래량이 이제 최근 몇 개월 동안 점차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에 이제 적혀져 있는 거 그래서 뭐 한국 기사 보고 어 처음에는 어 대박 리플도 선물 출시한다고? 막 이러면서 놀랬는데 알고 보니까 리플 선물이 출시된 지가 이미 18개월이 넘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 뭐야? 18개월 넘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건가? 이러면서 막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걸 계기로 뭘 느꼈냐? 무슨 교훈을 얻었냐? 기사도 뉴스도 뭐 어떤 것도 다 100%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고 제 영상도 여러분 진짜 절대로 100%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사실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 점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위터의 CEO인 잭 돌시가 비트코인은 달러를 제치고 세계 유일 화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비트코인 투자자라고 밝혔고 그리고 향후 10년 내외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지금 그 지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세계 유일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들 뭐 거래 체결 속도가 느린 거라든지 아니면 비싼 거래 수수료 뭐 이런 단점들은 뭐 나중에 추후에 기술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결이 을해결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사실 페이스북이랑 구글에 이어서 트위터도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CEO는 본인이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밝은 미래를 보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의견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트위터를 처음에 봤을 때아 트위터 이거 뭐야 완전 구려 이러면서 누가 써 이러면서 완전 재미없다 이러면서 막뭐아 이거 곧 망하겠다 막제 2의 싸이월드 가나요? 막 이러면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제가 뭐 그냥 웬만한 앱보다 제일 많이 쓰는 앱이 됐어요 매일매일 들어가는 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웃음> 우리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맙시다. <웃음> 오늘 교훈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뉴스를 준비하면서. <웃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과 이 교훈을 공유를 하고 싶었고. <웃음> 그래서 어, 오늘도 진짜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금요일이에요. 너무 신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 라식이나 라섹이나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 잘하는 안과 서울에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은 추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뵙고요.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도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세요. <웃음> 안녕.